네, 오늘은 106페이지 실차이지요 상구효입니다. 동인께 상당구효. 상구는 동인우교니 부회니라. 교는 재배이 원지지라. 아, 구통자는 필상친상년인 상구의 거위이 무사야 중부여 동자야람 시유동즉지중의 혹유규회 하나님 저원이 부여부로 수무동이 남역무회니 수욕동지지불수이 기종에 무수해야람 거외묵하야물마여둥이남 연이나 역하이 무회구로 기상점이여차람 교는 제야지 내니 미지여 방원이요 단황벽무여동이란 상할동인우교는지미들야라. 구동지지에 부득수하님 이제 상연효에통이인지도에지 상구효는 이미 게임이 끝난 상태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진짜 왕따예요. 뭐냐면 이게 구효하고 육이효하고 벌써 짝이 맞았어요. 그죠? 그러니 아무리 그럴려게 해도 구효가 흐트러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뒷자리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어따 손을 벌려볼 데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호응관계로는9 3효였는데9 3효 역시 거기도 9 구효하고 9 2효 사이에 끼어서 넘보기만 하지 실효가 없는 그런 입장이었잖아요. 그러니 서로 만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도와줄 수도 없는 입장이라요. 상구는 동인후교니 그래서 상구효는 사람들과 합치하려는 것을 저 교외에서 하고 있어요. 아까 처음에 그 초구에서는 출문교라고 해가지고 문 밖에 나가 서 산다는 것은 자기 집 안에서 하지 말고 집 밖으로 나가서 많은 사람들과 사귀라는 데의가 있었는데, 여기는 그 나라 밖, 나라 밖을 그러니까 옛날 도성 밖을 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도성 밖에서. 그 짐승밖에 살지 않는 광막한 그 거기하고 도성밖 사이가 교니까 거기 가서 누구하고 만나려고 하니 누가 있어야 말이지 그러니 처음부터 누구랑 합치한 바도 없기 때문에 미우친 바도 없다 이러지. 그럴 거 아니에요 후회스러운 일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후회가 없다 이러. 교는 제외의 원지지라 여기 교라는 것은 밖으로 밖에 있으면서 멀리 먼 곳을 말한다 구동자는 필 상친 상년이 그 함께 하기를 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상친 상녀 서로 친하게 지나고 그리고 상녀 여자는 인정하다 허여하다 허락하다 그런 뜻이니까요 서로 더블여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서로 인정해주고 할때 서로 더불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서로 친하게 지내고 서로 인정해서 그런 자리니 상구, 커웨이 무궁아야 상구효가 밖에 있어서 응하는 바가 없어 누구랑 마주칠 사람이 없어 종부여 동자야라 그러다 보니까 끝끝내 함께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맷단섬에 혼자 사는 그런 꿀이에요. 시유동 즉 처음에 함께 했던 사람이 있게 되면 시종의 끝자락에 가서는 혹유 규회하나니 혹은 처음에 잘 같이 가다가도 혹은 규는 이게 갈라진다는 거고 뉴치를 했지 네 갈라짐과 뉘우침이 있을 것이지만, 은 처원이 무역으로 먼 곳에, 사람들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혼자 있다 보니까 무역 터무는 사람이 없어. 함께 서로 인정하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수무동이나 비록 함께 하는 바는 없어요. 역무행이, 그러니까 함께 한 바도 없기 때문에 뉘우칠 바도 없으니. 수육, 동지지, 불수이, 기종의 무수야라. 비록, 동, 욕동지지, 함께하고자 하는 뜻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 끝자락에 가서도 뉘우칠 바를 두지 않더라. 뉘우칠 바도 없다. 오늘을 보시면, 이제, 거외무응하야. 밖에 있어서, 응함도, 응하는 것도 없어서. 물 막여동이라 이 막자가 들어갔으면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어떤 사람도 그와 함께하는 이가 없어. 절대 부정이에요. 연이나 그러나 역가이 무핵으로 그렇게 지낸다 하더라도 뉘우침은 뉘침, 없을 수 있어요. 그러기 상전여차 그 상과 점이 이와 같더라요. 교론 제야진이니 교라는 것은 여기 들야자하고 아까 말한 그 성, 성문 성즉 성도 성도 박 들판 안 거기를 교라고 하니까 미지어 광원이요 아직 방막하고 한 곳까지는 이르지 않았고 단 황벽 무여동이다 다만 황무지에다가 치우쳐서 음, 무여동 함께 할 사람이 없을 뿐이다. 라지 음, 이제 주나라 지도의 도성 밖을 교했는데 이제 근교 안인데 도성에서 오십이 안의 근교, 오십이에서 백리 정도 거절 가능교그교 밖을 야. 이 사실 이제 이게 근교도 아니고. 야, 아이디, 이거, 너, 너. 어쨌든 여기는 사람들이 오가지 않는 먼 뭐, 데서 혼자 사는 거예요 상을 보세요 상활 동인 우교는 지미득야라 여기 지미득이라고 했단 말이지 뜻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근데 밑자가 들었으니까 뜻을 아직 얻지 못한 거라 이 근데 여기 아까 상부효, 효사에는 무회라고 했잖아요. 뉘우침이 없을 것이다.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거원 막동구로 멀리 살다 보니까 그 누구도 함께 함이 없어요. 고로 종부소회라 끝내 뉘우침 다도 없어 그러나 제 동지도에 지금은 누구와 어쨌든 간에,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구, 동, 지지. 함께 하고자 하는 그, 함께 하려는 뜻을 구하는 것이 미득수하니, 부득수하니, 이룰 수가 없어. 누구와 지금 함께 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아무도 같이 마음을 터놓 사람이 없으니, 수, 무회나, 비록, 유웃침은 없지만, 비선처야라잘 처신한 것은 못되더라 거기 108쪽을 잠깐 넘겨보세요 앞에서부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번째 줄 가면 역 미위 득야라 이 길인지 있죠 그 밑에 보시면 고기를 그 잠깐 볼게요 여섯번째 줄 네. 108쪽 여섯번째 줄이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여섯 번째 자쯤 되나요? 주공은 거기 써있죠? 응. 주공은 어효에 이 불이어인자로 희직으로 이 주공은 효사에 있어서 이 불이어인자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한테 다르게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희직, 기쁘게 여겼기 때문에 언기무회라 하고 그 뉘침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고 공자 어상에 공자는 상에 있어서 이게 효에 제 약간은 효사고 여기는 이제 여기는 상전이죠 상전에 이 불능통어 인자로 여기 불능 할때 능자 의미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능히 함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병직으로 그건 병이라 이거예요. 잘못띈 거다 이거죠. 고로 석지왈지 미드야라 하니라 해석하시기를 뜻을 아직 얻지 못했다. 라 여기서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상부는 동인우교니 무행이라 한 것은 누가 아신가라고요? 주공 주공이 효사를 붙인거지요. 근데 그 효사에서는 무해, 우침이 없을 거다라는 건 그래도 큰 잘못은 없을 거다라고 하니까 허여해진 자리고. 이상회 상활, 동의, 논교는 지, 이득야라. 이 뜻을 얻지 못한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 병으로 여긴 거란 말이죠. 근데 이 효사를 공자께서 이 상, 다른거지요. 상자은 다른거지. 공자께서는 거기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병으로 이겼다. 이제 여기서 주공이 본 입장과 공자가 본 입장에 조금 차이가 생겼다는 것을 보시라는 거예요.